로직입니다. 간단하게 소리 한번 내보고 음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윈도우에 가시면은 키워 미지컬 어, 타이핑 단축키 있지만 그냥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. 음, 이게 나옵니다. 왜 이렇게 소리 가 나요? 이걸 이용해서 저는 지금 키워드 누르고 있어요. 녹음될 수 있어요. 컴퓨터 키고 들려야 서한 거고요. 뭐 정리를 좀 하면 좋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또 간단하게 뭐 하나 넣을까요? 어, 드러머가 있네요. 프레이트. 그럼 외렸더니 뭐, 노란색 뭔가 나오고 이게 얼굴이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락, 얼터너티브, 송라이터 여러 가지 있네요. 일단 뭐 R&B 들어볼게요. 들었더니 또또세 가지 뭔가 더 나왔어요. 모든 나라 안 맞네요. 아까 친게. 그래서 아까 친 거를 패치 밟을 건데 더블클릭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. 오늘은 아주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냥 할 거면 설명 없이 갑니다. 박자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첫 스타트만 좀 맞춰봤습니다. 이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지우는 거 델리트죠? 자! 음첫 스타트는 뭐 그렇다 쳐도 뒷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지고 싶은데 여기 딱 자르고 할수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끝에만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쓰겠다 이렇게 할게요 악기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? 자 소프트웨어 엔스루먼트 가상악기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자또 피아노가 나왔는데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버리 베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. 베이스 좋을 때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어, 저는 이는 두드릴게요. 자 아까 또 아까 한번 열었으면 계속 있는데 제가 그냥 껐어요. 그래서 다시 열었습니다. 피 없이 한번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연주인지 뭐 소음인지 뭐피 없습니다. 델리트. 의미 안 맞죠? 음이 나는 길이도 사실 바꿀 수도 거고요 어쨌든 바꿨습니다. 이거 맞죠? 아니, 딱맞춰고 싶은데 안 되는데. 스케일일까요? 자, 단축키 그냥 Q를 한번 눌러 줍니다. 키보드에서. 근데 반주만 있고 멜로디가 없죠? 그 멜로디를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옥타브 좀 올려 주고. 지금 제가 소리 내는 거는 지금 노트북 키보드 누르는 거예요. 그리고 엑스키 드르면 음도 이렇게 올라가고. 옥타브라 그러죠? 음역대가 바뀌어요. 자, 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예, 거지가 나왔죠?